제가 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기분이 없는 기분이랄까 눈물이 기억이 안 나요 어릴 때 기억이요 음. 10살 때였던 것 같고 개교 기념일이었던 것 같은데 그날따라 엄마가 평소보다 말이 없었어요. 음, 왜 그럴까 하고 눈치 보고 있는데 점심시간이 돼서 뭐 먹고 싶냐고 묻길래 솜사탕 <웃음> 동네에 놀이기구 서너 개 있는 작은 공원이 있었는데 그마저도 넉넉하게 살 때가 아니라 음, 자주 가기는 힘든 곳이었어요. 엄마는 말없이 절 데리고 그 공원으로 갔어요. 햄버거를 먹고 솜사탕을 먹고 3천원짜리 하는 놀이기구를 타고 신나야 정상인데 그냥 가만히 앉아서 먼 곳을 바라보고 있는 엄마가 어린 마음에 신경 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저도 엄마 옆에 앉아서 가만히 있는데 전혀 몰라요 <웃음> 왜 그랬을까요? 묻질 않았어요 지금 물어보면 엄마는 대답도 못할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특별히 기억하려고 가지고 있던 기억은 아니고 그냥.. 그냥.. 모르겠어요